자첫 번째 오늘 할거 일단 목세 미분법 번호를 쓰자첫 번째 목세 미분법 해야 되고요 오늘 중 여러가지 미분법 중에 두 번째는 합성함수 미분법 번호대로 할게요 합성매개음함수 합성함수 미분법 이건 알고 있지 이미 합성함수의 미분법 세 번째 매개변수로 이루어진 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 음함수의 미분법 네 번째 역함수, 이계도함수. 우리 어, 이것만 배울 거야. 그러니까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증명을 하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하는지가 익혀져야 되겠지. 오케이. 자, 1번 새로운 거야. 1 번에 두개 가르쳐 줄 건데, 1 번에서 탄생은 두 개를 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기억해야 될건세 가지. 오케이. 그다음 합성함수 미분법은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그 다음, 매개변수 사용하는 방법, 음함수. 음함수란, 도형의 방명식. y는 꼴이 아니라, x, y, 그니까, 러 x랑 y에 대한 자항식으로 나오는, 원방 같은 거. 역함수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미분법은 모르죠. 이계도함수는 두번 연속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치함수의 이계도함수는, 가속도함수지. 두번 연속으로 미분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목셈 미분법이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1번. 자, 좀, 이런 거야. 분수함수야. fx분에 gx라고 생겨있는 이 녀석을 어떻게 미분할 거냐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우리는 뭐 hx라고 바꿔 써보면, 미분의 정의에 의해,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hx 이렇게 되어지한 번만 정리를 좀해 놓을게 증명만 한번 간단하게 그럼 h분의 1 이렇게 주고요 이거 어차피 분수 형태니까 얘는 f에 x 플러스 h분의 g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분의 GX. 아 이거 하면서 어그 어제 저기 우리 지금,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거 떴거든 12학까지야. 9학까지 보고 출근했어 밤을 샜다는 얘기지. 그거 딱 보면서 뜨는 생각이 야 좀비고 떡상하겠는데. 갑자기 좀비고 좀비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좀비 터진 얘기잖아. 둘이 콜라보하면 떡상할 것 같은데. 잘 만들었어. 자 이거지 일단은 통분할게요 다이히 통분해야 되잖아요 네. x 플러스 h 곱하기 g 에 x. x 플러스 h f(x), fx. fx. 마개이너으로 100개 <웃음> 이쪽으로마이너스 f에 x 플러스 h fx, fx. fx. gx 에이. f 의 x 플러스 h GX. gx 자 양쪽에다 적당한 녀석을 더하고 뺄 건데 여기에 gx fx 를 여기도 gx fx 를 이렇게 합시다 괜찮으세요? 음. 뭐 상관없잖아요? 빼기고 더하게 됐으니까 앞에 거 fx로 묶이죠? 네. 오케이? 앞에 거 fx로 묶이니까 자 이제서 h분의 1에 분모가 f에 x 플러스 h fx 묶으면 g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fx 마이너스 f 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gx 근데 이 h가 여기에 영향 줄거 아니야 분자 각각에 네. 그러면 이게 뭐야? G 프라임 X 네. 이거 뭐야? F 프라임 X 그리고 H 0으로 가면 그래서 이 미분하면 가장 H 프라임 X는 분모가 f x 의 제곱되겠지. 네. H 0으로 가니까 네. FX 곱하기 FX니까. 그 여기는 G 프라임 X, FX F 프라임 X, gxg 따라해 목세 미분법은 목세 분모 제곱, 분모 제곱. 분해. 분해 분자 미분 분모 분자 미분 미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분모 미분 미분. 내가 곱미분도 이렇게 그냥 구정으로 했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유지 앞에 거 유지 뒤에 거 미분 그게 편해 말이 그럼 이거 분수 함수는 미분하면 분모는 제곱하고 분자 미분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야 분자부터 출발이야 분자 미분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야 오케이? 그래서 목세 미분법 첫 번째 fx분의 gx의 미분을 하면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진분수라고 보통 표현하는 분차가 1인분수또 있을 수 있을 거아니야좀 편해지겠지 그러면 분자가 1인분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 여기 하나 추가해 그러면 fx 분의 1이야 fx 분의 1을 미분하자 똑같잖아 분모 제곱하고 분차 미분하면 0 분모 곱할 필요 없고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1이지.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x분의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 원래 x 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얘 미분했더니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2지. 그냥 우리 원래 미분하듯이 얘 앞으로 튀어나가고 한차수 내린 거랑 똑같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추가돼 우리가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되는데 이때 n이 정수까지 확장돼 됐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사인이랑 코사인은 미분할 수 있었잖아요 탄젠트를 미분 못했었거든요 탄젠트를 미분하고 싶어요 근데 탄젠트는 X. 코사인 x분의 사인 x입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오케이? 그럼 뭐야 이게? 코사인 제곱 x분의 음. 1이지. 근데 이것은 음. 코사인 x분의 1의 제곱이고 우리는 코사인 x를 시. 시컨트 x라 하니 결국은 여기서 또 하나 추가되는 게 탄젠트 x 미분하면 뭐 된다? 음. 시컨트 제곱 x 된다. 그래서 우리는 네. 삼각함수 세 가지를 전부 미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됐나요? 복잡하더라고 네. 외워야 됩니다. 네. 세개다 외우는 거야. 자, 그다음 네. 합성함수 미분법인데 무엇의 미분법? 네. 합성함수 미분법. 잘 봐. 우리는 y를 x에 대해 미분하는 걸 이렇게 쓰지. 네.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 y는 f의 GX를 미분할 거야. 괜찮아? 네. 그러면 우리는 GX를 T로 놓을 거야. 이것도 괜찮아? 네. 그럼 이 식은 뭘로 돼? Y는 f t g 이걸 T에 대해 미분하면 DY, DT가 f t g 네. 그런데 우리는 DY, DX가 궁금한 거야. DY, DX. 이 식을 X에 대해 미분하면 궁금한 건데 DY, DT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x에 대해 미분해 보자. 그럼 g 프라임이지. 음.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분수처럼 계산이 가능해. 여기다가 해주면 dy/dt가 되겠지. 음. dy/dx가. 그러면 DY, D, dy/dt가 뭐였냐면 얘였다고. f 프라임 t. dt/dx는 g 프라임 x. 맞지? 그것이 dy, dx인데, t가 뭐였다고? gx. GX. 그래서, 안내거 놔두고 미분한 다음에, 안내거 미분해서 곱해준다. 라고 얘기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f에 gx가 풍덩되어 있는 녀석을 미분하면, f'에 프라임 gx에다가, 안내거 미분해서 곱해줍니다. 가야 된다고. 되셨어요? 여기까지 할수 있어야 돼요. 증명을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매개변수는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매개변수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건데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x 음, Y는 FT T에 대한 식으로 나오고 X는 GT T에 대한 식으로 나왔다 이거야. T에 대한 식 근데 우리가 미분해서 dy, dx 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dy, dx는 dy dt를 dx 는 dy, dt 를 dx, dt 로나는 걸로 봐도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얘를 t 에 대해 미분하면 dy, dt f' t. dx, dt g' t. 그러니까 f', g' t 분의 f' t.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y는 ft이고 x가 gt일 때 dy dt는 f't 나누기 아니, dy dx는 F g' t입니다. 되셨어요? 저 t값을 잘 봐야 돼요. x가 얼마일 때라고 하면 t값이 구해집니다. 그 t를 집어넣는 방향으로 진행돼요. 그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잘 감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니까 감은 오제 지금. 감은 잡고 있어. 자, 다음 음함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에 대해 미분할 거야. 합성식으로 미분할 거야. 합성식으로. 잘 봐. x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어떻야 돼. 2x. 여기 x자리에 y 들어있는 거야. x자리에 y가 들어있는 합성이라고. 그럼 이 튀어나가지. 그냥 두지. 그게 미분해서 곱하지. y 미분한 게 뭐야? dy? dx는 이거 상수 미분하면 0이지. 그럼 dy dx. 와우 <웃음> dy dx. 넘어가고 나눌 거잖아. 넘어가고 나눌 거야. 마이너스 y 분의 x. 슬슬 멘탈이 깨지고 계시죠? 다 부셔졌어 오늘 오늘 그늘 빨간색인데 예제를 보면서 해야 돼 그냥 하면 안되고 저기 지연이는 그 교재 교재가 없으니까 좀책그 부분을 좀 어, 개념 유형 확인 학습 부분을 열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44쪽 책을 보시는 분들은 지연이는 내가 화면에 문제를 써 드릴테니까 같이 따라서 보세요 이따가 풀고 일단은 1번 1번 몇 페이지? 64. 44페이지 1번 식을 좀 불러봐봐 어떻게 돼 Y는,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이지 이거 이거잖아 이거 네. 그럼 Y프라임은? y 프라임이나 dy dx나 똑같은 거야. 분모 제곱하고 x 제곱 플러스 3에 제곱분에 마이너스를 곱할 건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두개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게 음. 미분해서 곱하는 거니까 4번 할 거야. y는 3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3 이건 분수함수지. 그럼 y 프라임은 어떻게 해? 분모 제곱하고 분자 미분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정리는 해야죠. 6x 6x 사라지고 4 빼기 그러니까 분자 채팅되네. 3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3 되겠습니다. 됐어요. 뭐 지수가 있던, 뭐 문자가 있던 상관없는 겁니다. 지수 2의 x제곱은 미분해도 그냥 2의 x제곱이죠. 넘깁니다. 8번 7번은 탄젠트 x 그냥 외워지는 거니까 y는 코탄젠트 x를 미분할 겁니다. 코 탄젠트 X는 탄젠트의 역수. 사인분의 코사인이에요. 그럼 Y'은 미분하면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렇지. 코사인 제곱 X니까 얘가 뭐야? s 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 1즉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입니다. 됐어요? 음. 자 그래서 미션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미션 화면 조금만 넘겨서 미션 지연이 들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엑지 나머지 전부 채워서 외우세요. 탄젠텍스 미분하면 뭐 나오는지. 그다음 시컨텍스 미분하면 뭐 나오는지. 코시컨텍스 미분하면 뭐 나오는지. 코탄젠텍스 미분하면 뭐 나오는지 본인들이 만들어서 외우세요. 오케이? 일단은 나와 있는 게 뭐야 얘는? 시컨트 제곱 x. 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었지 만들고 나면 뭔가 룰이 나올 겁니다 음. 진미나 가라사대 분명합니다 만들어 볼까 시컨텍스는 뭔데 x. 코사인 x분의 1이지 그럼 분모 제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가 나올 건데 얘 미분해서 곱할 거니까 사인 x지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지 음. 코사인 x분의 1은 시컨트네요 이건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에요 그러면 코시컨트는 코시컨트 x는 음. 사인 x분의 1이니까 분모 사인. 사인 제곱 x분의 분차 마이너스 미분하면 코사인 x 분 되죠 음.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엑스, 코탄젠트엑스입니다. 공통점은 코가 있는 애들은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가 다 생긴다는 공통점 하나는 만들 수 있겠네. 음. 탄젠트와 관련된 새끼는 미분하면 제곱나온다는 것도 알수 있겠네. 근데 코가 있으면 코가 있고 코가 없으면 코가 없습니다. 괜찮으셔요 네. 나머지는 재량껏 외워보셔요 저는 만들어드렸고 외우라 했어요 네 거기 책에도 나와있네요 자 다음 넘겨볼게요 넘겨볼게요 그 다음 48페이지 1번 문제 불러주세요 FX가 뭐야? 얘를 미분할거야 f'x는 얘가 합성된거야 x자리에 그니까 러이 e 나와가지 네. 5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까지는 동일한데 얘를 뭐해야돼? 미분해서 곱해줘야돼 그거 안는지 틀리면 이과 하지마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y는 이에 EX 제곱을 미분할 거야. 여기 지금 뭐 있는 거야? X 자리에 EX가 곱해져 있는 거야. X 자리에 EX가 대입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Y 프라임은 미분하면 그대로 미분하지. 네. 그대로 미분하면 지수 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잖아. 네. 거기에 뭐가 곱해지는 거야. 됐어요. 4번도 한번 봐. 뭐라고 돼 있어? Y는 코사인, 코사인. X.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합성된 거야. 원래 누구 자리인데. X, x 자리. 그럼 Y 프라임은 코사인 미분할 거잖아. 마이너스 사인 x. x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뭘 곱해야 돼? e 음. x 자, 이 e x 는 어디 곱해진 거야? 사인 전체에 곱해진 거야. 여기 곱해진 게 아니야. 됐어요? 네. 괜찮으세요? 자 여기서 루트에 대한 미분을 하거든 사실 루트에 대한 미분을 하는데 그 루트에 대한 미분을 음. 자 루트에 대한 미분을 할건데 이것도 그냥 요건 좀 외워주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자. Y는 X는 y 는 루트 x 는 y 프라임을 할 건데 y 를 x 의 2분의 1 제곱으로 보겠습니다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y 프라임 만들어 봅시다 튀어나가죠 x 의 하나 작아지겠죠 그럼 이거는 2분의 1의 x 분의 1의 2분의 1 제곱이죠 그거는 2 루트 x 분의 네. 1이네요 자 그래도 외워야 할게 하나 추가된거야 여기서 이거 정수 유리수까지 확장인데 여기서 하나 외워줘야 할거 자 여기 유리수까지 확장은 확장인데 y는 xn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y 프라임은 이정도 외워야 돼이 e, 루트 x분의 1이다 아 루트 뭐라고 쓴거야 이거 미친 루트 x 어. 루트 x 미분하면 이 루트 x분의 1이다. 그 정도 외워주시고 우리 ln함수 미분하면 x분의 1이었죠? 어, ln함수 미분하면 x분의 1인 것도 기억하시고 합성되어 있으니까 여기, 여기다가 해볼게. 여기 해볼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코사인 밑에다가 7번해 보자 y는 로그 2에 예. 예. 3X, 3x 플러스 1, 1. 그럼 난로그 함수 미분할거야 y 프라임은 뭐야 x l n e 분의 1인데 얘가 지금 합성됐잖아 x자리에 얘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얼마? 3오나 미쳤나봐요 나 미쳤나봐요 아, 와이프 라이 이거 미분하면 얘가 내려가야 돼 음. 3x 플러스 1분의 ln 2분의 1인데 여기서 3이 되잖아 하나 더봐 그러면 6번 도봐 여기 치울게 6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 y는 ln, LN. X제곱 플러스 5.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X인거지 응. Y프라임은 x 분의 l n 는 X분의 1인데 얘가 내려와서 X제곱 응. 플러스 5분의 1인데 얘를 미분해서 곱해야 되니까 되셨어요 응. 여기까지? 응. 크게 어려운거 없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다 지울게요. 이제 좀 어려워요. 묵세미분법은 외워서 적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삼각함수 중에 여섯 가지를 다 이제 삼각함수 여섯 가지를 전부 외워서 푸는 버릴 수 있고 근데 여기 매개변수랑 음함수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방식은 적용해놓고 그때그때 문제마다 좀 다르거든요. 50페이지 1번 지연이 잘 보여 X는 T제곱 마이너스 1 Y는 뭐야? 3T 플러스 1이야 이때 뭘 구하래? DY DX 는 그러면 여기에 Y' 밑에는 X'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T에 대해서 미분 하면서 그러니까 위에 얘를 T에 대해 미뷰 하면 얼마야? 3얘 T에 대해 미뷰 하면 얼마야? 2T 2T분의 3이요? 근데 이거를 뭐 X에 대한 식으로 써라 그러면 T를 막 정리해요 T는 해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 3번 보세요.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했거든요. 네. 3번 말고 4번 할게요. 4번. 불러보세요. X제곱. x 제곱. xy 은 0을 여기서 dy d x 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대로 미분할 거야 그냥. 얘는 xy가 다혼용돼 있지.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해서 미분하면 얼마? 네. 2x 곱해졌잖아. 두개 함수가. 네. 무슨 함수 써야 돼? 그럼 무슨 미분법 써야 돼? 곱미분법 앞에거 미분 뒤에거 유지 앞에거 유지 뒤에거 미분 y' 맞지? 됐어요? 플러스 이게 뭐야? 합성 어? 3y제곱 3y제곱 3이라고? 네. 미분하면 6y 곱하기 합성이니까 y' 은0 이거지? 음. 나 구하는게 y'이야 y 프라임 음. y 프라임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넘겨주면 y 프라임은 x 플러스 6y 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y 프라임 즉 dy dx는 x 플러스 6y 분의 마이너스의 2x 플러스 y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y를 미분하면 y'이 된다는 거야. 1이 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합성함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y가 원래 x자리에 있으면 미분하면 1 되는 거잖아요. 그럼 1 됐어요. 그리고 얘를 미분해서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y 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으로 보는 거야, x 자체를. y 자체를. 그게 음함수의 미분법이에요. 하나 더 가볼게, 5번. x 더하기 y 제곱이 얼마? 아,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1 더하기 2y 잖아. 근데 y프한테 해야 되겠지? 얘는 상수지 0. 그럼 y프라임이 얼만데? 마이너스 2y분의 1.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조금 힘드실 거예요. 여기까지 네. 연습 좀 할게요. 개념용 확인학습 문제 좀 먼저 풀어주세요. 역함수의 미분과 역, 이계도함수는 놔뒀어요 지금 자, 역시나 똑같은 방식인데, 우리가 어, y는 f(x)의 역함수를 x는 fy 잖아 이거를 x 에대해 미분하면 1은 f y y 지즉 d y d x 지 역함수의 d y d x 는 역함수의 dy/dx의 f 이야 y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하면 F'Y분의 프라임 1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야. 자, 중요한 건 F에 A를 넣어 B가 될때 F의 역함수인 G라고 하면 G에는 B를 넣으면 A가 되지. 그럼 G'B는 프라임 역함수를 미분해서 B를 넣었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인 F함수를 미분하여 A를 넣은 것 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okay? 됐어. 얘를 g f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f 프라임의 f 인버스의 프라임은 f의 요요 관계 알잖아. 음 f에 a를 넣어 b가 되는 건 역함수에 b를 넣어 a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계수 b에서의 미분계수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의 역수다. 오케이 okay? 됐어요. 이계도 함수는 어렵지 않아요. 두번 연속 미분하는 거니까. 교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만 52페이지의 중간에 있는 그 표현만 두번 연속으로 미분하는 건데 이계도 함수의 표현은 이렇게 쓴다. 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문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번째 1번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x는 y제곱에 x는 y제곱에 x는 뭐? 그대로 미분해볼게. 1은 e y y' 즉 dy dx 즉 dy dx는 e y 분의1 근데 y가 뭐야? 뿔마루트 x지 근데 y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플러스지. 이거 뭐가 돼야 돼? 2루트 x분의 1. 그래서 이게 원래 영수정리가 돼. y는 루트 x 즉 y제곱은 x를 미분한 게 얘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아까 하나 더한번더 y는 뭐야? 세제곱근 x지. 자,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한다. 그럼 y 세제곱은 x라 두고 미분을 해보면 3y제곱 곱하기 dy dx는 1이지. 네. 즉, dy dx는 3y제곱분의 1이지. 이거 갖다 넣어. 3, 3 곱하기 세제곱근 x제곱분의 1. 그냥 원래 우리 얘 미분해보자. 얘는 뭐야? y는 x의 3분의 1 제곱 미분하면 y'은 3분의 1 튀어나가고 x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이지. 맞잖아. 되셨어요? 다음 이게도 함수 y 더블 프라임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y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럼 y 프라임은 EX-3 y 터블프라임2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됐나요? 네. 교재 53페이지 해주시고, 지연이는그 학습하기에 있는 거 해주시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고, 오케이. 대답이 없네